제요. <웃음> 제 이름은 김예서예요. <웃음> 너무 어색하네요. <웃음>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제가 사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로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 싶어서 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를 이루고 싶어요. 그게 하나는 배움이고 하나는 예술. 이두 가지를 좀더 많은 사람한테 닿을 수 있게 만들고 싶다 그리고 그 과정에 제가 이제 일조하고 싶다 이게 제일 큰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소개에 다른 부분들은 별로 안하고 싶고 <웃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웃음> 다른 것들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 호점을 한줄로 소개하자면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랑 좀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지금은 뉴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MZ세대의 호점이다 라고 많이 불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18년생인데 막내였거든요.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지금 이제 거의 최고령자 반열에 있더라고요. <웃음> 저요 호점에서. 또재밌는 부분은 지금 이 호점은 이렇게 새롭게 들어온 친구들 중에 나이가 또 어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또 그쪽에서 또 새롭게 받고 배우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제 자기소개 끝내겠습니다. 이눈 <웃음> 분수 <Okay. 웃음> 왜 사냐고 물으면, 저 오히려 논스 왜안 살아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하 논스를 처음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렇게 막 생각이 많았는데, 들어오고 나서 이제 살기 시작한 부터 제가 안 나가요, 논스 밖으로. 제가 좀 되게 아웃코잉한 성격이어가지고, 친구들도 진짜 많이 만나고, 원래 밖에서 엄청 많이 놀고 이러는데, 제가 논스 들어오고 나서 약속을 거의 안 잡았어요. 진짜 친구들 한 다섯 번 만났나?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호기심이 많은 편이고 특히 지적인 호기심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를 늘 갈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눈산안에 오고 나서 그런 쪽으로 호기심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이제 밖에 나가면 자꾸 그 생각이 나가지고 아, 이 얘기 하고 싶은데 하면서 집중이 잘안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되게 일적으로도 배울 것들이 정말 많은데 그거 외에 그냥 같이 한 곳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따뜻한 가족 같은 에너지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눈스를 약간 왜 사냐고 물으면 약간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웃음>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살아보면요 <웃음> 논스 하면 생각나는 몇 개를 꼽자면 한세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되게 따뜻했던 경험인데 제가 다리를 다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이제 눈을 떴는데 서서히 아파진 거예요 그래서 다 눈을 떴는데 걷지를 못 하겠는 거예요 진짜 침대에서 이렇게 기어 나와가지고 일부러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택시 타고 가야 되나? 이러면서 택시까지 근데 내가 기어나가서 이걸 탈수 있을까? 이런 고민 을막 하면서 근데 그때쯤에 이제 저랑 같은 방을 쓰는 오진 언니랑 있었는데 오진 언니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어?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다 챙겨주고 그리고 병원 병원에 갔는데 이제 언니는 다른 플랜이 있어서 갔고 이호정 단톡방에 예서가 지금 다리 다쳐서 병원에 있는데 혹시 나중에 데리러 와주실 수 있는 분 있냐고 했는데 그때 지민님이라고 별 엄청 친하지 않았는데 선뜻 이렇게 바로 아 제가 갈게요 해가지고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아 혼자 만약에 집에 있었으면 아마 앰뷸런스 불렀을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저는 진짜 따뜻하고 감사했어요 그런 따뜻했던 경험 있고 하나는 좀 웃긴 이야기인데 이거는 사실 쓰실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저랑 같은 방에 살았던 용인 언니라고 있는데. 그,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언니가 이렇게 막 먹을 걸 나눠줬는데. 근데 <웃음> 밤을 먹다가 그 밤이 이제 신내가 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거는 그냥 <웃음> 뭐그 편집에 사실 두가지였다두 번째 제 논스 모먼트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면 좀 커리어적인 부분이랑 제 개인적인 성장이랑 좀 온라인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일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좀더 뭔가 내가 직접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제 삶의 목표에 가까워지려면 예술이랑 배움을 좀더 사람들한테 많이 받게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할수 있는 일은 뭘까? 그리고 내가 여기 논스에서 사실 블록체인이랑 이쪽으로 엄청 많이 배웠는데 크립토랑 그거랑 예술이랑 엮어서 세상에 좀더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는 확신이 들었고 저는 그 과정이 제 인생에서 엄청 감동적인 순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서 제가 좀 인생이 전환되는 시점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제가 논스 안에서 밍글링을 하고 사람들이랑 같이 안 있었으면 전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그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 감사해요 <웃음> 어 논스 전후 차이를 생각해보면 개인의 성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치관이 예전에는 조금 그 가치관에서 제가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다고 치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용기를 많이 만들어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일단 논스에 약간 또라이들이 좀 많아요 <웃음> 그래가지고 나도 또라이처럼 살아도 되겠다 <웃음> 이런 생각 그래서 좀 그런 걸 보면서 용기를 많이 얻는 것 같고 세상에서 이렇게 정해진 룰을 따를 필요가 굳이 없다 새로운 길을 개척화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 아주 의미 있겠다. 이거를 엄청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거를 막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랑 실제로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 옆에서 보는 거랑 그 사람들 같이 사는 거랑 이거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제일 많이 바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수치를 얘기하자면 를 일단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약속 횟수가 줄어들어서요. 예전에는 한 일주일에 그래도 두번 만났다가 치면 지금은 한 달에 한번 미만으로 만나요. <웃음> 거의 한두 달에 한번 정도 만나고 만난 친구도 두명에서세명이었는데 작년에. 2022년이 되고는 아직 아무도 안 만났어요. <웃음> 점점 히키코거리가 <힌티코버리가> 되고 있습니다. <웃음> 일밖에 안 하고요. 논스에 처박혀서 사람들이랑 이야기밖에 안 하고요. 그러고 퇴사 횟수 한 번에 채웠어요. 그러니까 논스에는 거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퇴사 몇번 했냐랑 이렇게 레벨들이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일단은 아직 쪼렙이여가지고 회사 한번에쉬었습니다 <웃음> 저한테 논스란 <웃음> 이거 좀글거리네요 <웃음> 저한테 논스란 <웃음> 어린 저저 목이 거 또라이들이 좀 많아요. <웃음> 저한테 논스란 어린왕자의 보아뱀이다 라고 적어놨는데 그 이유는 제가 사실 인생에서 좀 되게 힘들 때나 아니면 좀 방황하거나 그런 걸 느꼈을 때 어린왕자 보면서 저는 사실 제가 진짜 살면서 중요하게 느끼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늘 찾아주는 책인 것 같아요. 어린 왕자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인데 어른들은 그걸 보고 어 이거 모자네 이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안에 있는 어린이들 캐릭터는 세상의 바쁨이나 아니면 그 외부의 이야기들의 너무 익숙해져서 새로운 시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면 삶의 본연적인 가치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이제 저한테 논쓰는 보아뱀 이유는 제가 그동안 삶에서 무뎌지면서 잊고 있었던 가치들을 다시 되내이게 해주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논쓰는 거리동자의 보아뱀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웃음> 저 논스에서 나온 이제 프로젝트들이 여러 있지만 단연컨데 이제 최고의 프로젝트가 될 <웃음> 코스모폴리턴 다오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예술의 예술이 가지고 있는 그 고질적인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다오예요 그래서 앞으로 행보를 많이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홍보 <웃음> 자세한 내용은 아직 없어요 <웃음> 그러니 좀더 <웃음> 지켜봐주시길 m m h -hmm.